소수관 고선생 지었다.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사랑 이루고르는 사랑 이루다 엄마내 사랑 네가 보일 리가 먹어 니가 보일 네, 리가 보고 둥글둥글 소박 굴봉지 떼비로 강릉박증을 들은 사실그로 눈을 들으랴 대나한 그내 사랑이 이루다 그둥로내 사랑 모가리를 유지 성룡을 유지 시금틀 털게 다리고 아기서은 내리내 먹으려느냐 어디다 른누드시여 그리는 리무 먹으려느냐 그 가지 단체물이 먹으려느 어디다 른누드시소 내사랑이로다너무지 b 를라 y 무 o 가들 d y 나를 홀려 d 고 n 가 b o d 나 n o b 랑로 y 둥둥둥 내 d y n 이야